1998년에서 1999년도에 용산에서 일을 했습니다. 3D 스튜디오와 오토캐드를 개발하는 오토데스크의 유통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용산 내의 다양한 거래처와 윈도우와 같은 소프트웨어부터 마우스 같은 소모성 하드웨어까지 다양한 제품을 거래하였습니다. 어느 날 중견기업에서 저희 회사의 하드디스크 2억 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당시 용산 내 매우 큰 업체로 메인보드 기술까지 갖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동안 매우 많은 거래를 해왔던 거래처라 어음으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당장 2억 원어치의 하드디스크를 납품하기 위해 대표가 무리하게 현금을 동원했습니다. 2억 매출이면 이익이 상당했죠. 당시 용산은 램과 하드는 현금과도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실제 용산 3구 빌딩에 있는 모 네트클럽의 경우 술값을 뇌모로 받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여하튼 급하게 하드를 구해서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한 회사의 사무실은 3구 빌딩, 즉 용산 가장 남쪽 원효대교 앞에 있었습니다. 납품해야 하는 회사는 용산 선인상가에 있었어 2억 원어치의 하드는 정말 양이 많았습니다. 용산에서 많이 사용하는 핸드카트의 하드디스크 박스를 탑으로 쌓아 올려 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선인상사 사고리 앞에서 그만 카트 운전을 실수하여 그 많은 하드디스크를 땅바닥에 엎은 것입니다. 지금도 하드디스크는 민감한 제품이었지만 당시로는 하드디스크를 바닥에 엎었다는 것은 상당수 불량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깜깜하더군요. 어린 나이에 박봉의 월급을 받는데 이 많은 하드를 엎었으니 말이죠. 당시 지나가던 다른 용산 직원들이 측은하게 여기고 도와주더군요. 몇몇 분들은 흉내라는 위로의 말도 했습니다. 결국 땀을 뻘뻘 흘리며 하드디스크를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불량이 발생 안하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용산이 난리가 났습니다. 회사 과장님이 뛰어오더니만 소리를 지릅니다. 이내리 어제 하드디스크 어떻게 된 거야?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이 대리님도 갑작스러운 박과장님의 고함 소리에 놀랐습니다. 하드나 품했던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하드디스크 대금 다 날렸다고. 네, 그런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당시 에 수많은 용산 업체들이 무너졌습니다. 메인보드 재발기술력까지 갖춘 최고위 업체가 무너지면서 도미노처럼 너무 많은 회사들이 피해를 직격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업체 대표는 부도가 날 것을 알고 미리 현금화가 되는 하드디스크와 램을 다른 회사들에게 어음 처리해서 주문하고 잠적한 것입니다. 결국 제가 하드디스크 업은 것은 완전 범죄가 되었습니다. 속으로 죄송하면서도 안심 되더군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제가 일했던 회사도 다음번 어음을 막지 못하고 부도 처리가 났습니다. 결혼한 지두 달도 안된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퇴직금이라고 돈을 챙겨주셨으나 결국 저는 백수가 되었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용산 사거리에 있는 현대증권 객장 근처에서 우연치 않게 아저씨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세상이 놀랄만한 기술의 회사가 있다. 이제 전 세계 전화가 무료화되는 기술이 탄생한다. 미국 국제 전화를 100원이면 할수 있다. 궁금해서 아저씨들에게 회사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새로운 데이터. 그렇습니다. 제가 드디어 닷컴버블의 역사적인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에겐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뉴루멘서를 쓴 윌리엄 깁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있다. 닷컴버블은 이미 우리 곁에 와있던 것입니다. 닷컴버블을 목격하게 된 당시가 1999년 초반. 새롬 데이터, PC 통신을 즐겨했던 저에겐 새롬 기술은 매우 익숙한 회사였습니다. 그 유명한 새롬 데이터맨 프로를 만든 회사였거든요. 당시 PC 통신을 했던 사람들에겐 필수 프로그램 중 하나였죠. 1년 전인 1998년은 제 인생에 절대 잊혀질 수 없는 한 해를 거슬려 주식의 스토리를 꺼내어 봅니다. 월드컵 한국대 멕시코전. 하석주의 선제골과 퇴장으로 3대1 패배를 당한 주말. 제 인생 영원한 동반자인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언급하는 새로운 기술이 상장하게 되었어. 당시까지만 해도 새로운 기술은 저에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고 있는 하나로통신은 여전히 반토막난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서서히 닷컴버블에 일기 시작하더니 1999년 거품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새로운 기술은 크게 거품 낀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하나로 통신이 오르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부두가 나기 전 저야 여전히 용산에서 일하는 젊은 청년이었고 주말엔 지금의 와이프인 여자친구가 보고 싶어 안달나기도 하고 퇴근하면 늦은 밤 친구들과 모여 스타크래프트를 했죠. 또 새벽엔 PC통신에 열중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이름하여 디지털 인사이드, 즉 지금의 DC 인사이드가 이때 생겨났습니다. 이 시절의 닷컴버블은 DC같은 곳이 나타나기에 좋은 시대였습니다. 회사 이름에 닷컴이라는 이름만 달려도 투자자들이 돈을 부었고 공돌이가 최고의 인기 학과였습니다. IT 개발자라면 의사 다음가는 시대였어. 이 과정 속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는 망하게 되었고 여자친구는 제게 말합니다. 잘됐네. 이 기회에 공부 좀 해봐. 머리는 좋잖아. 어렸을 적에는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던 거였고, 지금은 자기 충분히 돈 벌었잖아. 제가 뭐에 홀렸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공부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재 수학원에도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때 현대증권 객장 근처에서 들었던 새로운 기술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5천원에서 3천원으로 내려앉았던 하나로통신이 1년간 마음 고생을 씻겨 내려주듯 25,000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식 만만세를 외치며 너무 감격스러워서 바로 인출했습니다. 이 돈으로 방한개짜리 강북 월세집에서 처음으로 반지하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600만원이 남아있던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눈에 새로운 기술이 띄게 됩니다. 차트를 확인하고는 이내 깜짝 놀라였습니다. 어제 가격에 비해 오늘 가격이 10분의 1이 된 것이었죠. 2만원짜리가 2천원이 안되는게 어지된 영문인지 몰랐지만 어제 샀으면 내 인생은 망했겠구나 라고 생각들면서 선택하다구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몰랐습니다. 이게 액면 분할이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단순히 가격이 대폭락한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만약 이때 새로운 기술을 샀더라면 아마 제 인생이 많이 변했을 겁니다. 분명 재수도 안 했을 거고 어쩌면 지금의 직업인 게임 개발에 뛰어들지도 않았겠죠. 이렇게 1999년 말로 넘어가면서 저는 주식을 쳐다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로 통신은 28000원까지 갑니다. 이게 최고점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새로운 기술은 이후 저와 인연이 없는 주식이라 생각하고 잊었습니다. 2월 대학 입시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남은 기간은 재수학원 근처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디아블로라는 괴물 게임이 나옵니다만 그 전에 대한민국이 만든 리니지라는 게임이 돌풍을 일으킵니다. 저는 리니지가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는 리니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는 p c 방에 조폭 아저씨들이 찾아왔습니다. 다짜고짜 저야 애가 오나 어른이 오나 학생이 오나 조폭이 오나 PC방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조폭들 때문에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잊고 지냈던 새로운 기술이 다시 튀어나오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